자기들만 장갑 이또나를 없어 그래? <웃음> 나도 없어 나도, 나도 왔어. 없어 나도 없네 장갑 아니 혜리가 불편해가지고 엄마가 안 가져온 거야 <웃음> <웃음> 와 이쁘다 제일 따뜻한 자리 차지하자 되게 특이하다, 가 <웃음> <황> 가득. <웃음> 이건 무슨 홈파티 같은 <웃음> 그런 옷을 벗그 여기서 먹지 연기 같다, 너. <웃음> <웃음> 토마토 빵. 이이 빵이 제일 맛있어. 뭐가 제일 맛있어? 토마토 빵. <웃음> <여기. 웃음> 나가봐. 엄마 같이 가. 어, 먼저 들어. 가 먼저 나가. 먼저 나가. 들어가야 되지 않아? 저기, 저기 뭐지? <웃음> 저기 한번 가볼래? 저희 가볼까? 우리 안 찾아 옆으로 미시오 너무 예쁘다 이런저런서 돌 자체도 이쁘겠다 진짜 지금 예약 잡고 와야 돼가지고 아무도 없어 어? 나 잘했지? 어. 잘하지? <웃음> 어, 잘한다. 나도? 어, 나도 잘했어. <웃음> 하아 으아! 나아바아 으아! 으야 사과, 바나나나바아